염기 이렇게 결합돼 있고, 네. 당연히 RNA도 똑같이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 이렇게 결합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DNA랑 RNA는 다르잖아요. 네. 왜하냐면 염기의 종류가 달라요. 그러니까 아 그중그둘다 비슷해요. 인산당, 염기 일대일 결합하는 것도 똑같고, 염기의 종류 가 DNA가 네개 있고 RNA가 네 개인데 네개중세 4개 개는 똑같거든요. 근데 한 개는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아딘 얘도 똑같이. 근데 RNA는 유라실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얘 그리고 DNA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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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당으로 그렇게 요 당으로 가면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. 중본 음. 단위체가 다, 잘잘 인상, 인 인산 염 아, 어, 그 염기. 어져요임가지 구조로 되가지어조로되단위어있요가어져단위체어져요임가면 이제 단위어 차이점은 일가단 d 가 a 어그요냐 d n a 염기구요가달라요요 아,